안녕하세요 마이더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헌트 쇼다운 업로드 사냥입니다 7월 20일 날짜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번 신규 배인이잘레와 함께 1.6 패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용량은 정확하게 30.7GB로 하드디스크 공간 마련은 필수인 거 아시죠? 그럼 여러분들 즐거운 사냥 되시길 바랍니다 l 렛츠고 헌트